안녕하세요 달빛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마트폰 혹은 카메라를 외부에서 장시간 촬영하기 위해 보조배터리를 장착하는 방법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갤럭시 S20과 핫슈 장착할 수 있는 거치대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보조배터리, 일반적인 스마트폰 거치대 그리고 이걸 연결해 줄수 있는 핫슈 장착할 수 있는 고레드 아니면 이렇게 생긴 거 이게 부품이 뭔지 잘 모르겠네요 뒤쪽에도 장착할 수 있는 스크류가 있어서 여기다가 꽂아주면 보조배터리를 장착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아예 핫슈 장착할 수 있는 이런 거치대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거치해도 되겠죠 두 번째 방식은 스마트폰이나 모지 배터리를 봉에 장착할 수 있는 봉 클램프입니다 이건 미니 삼각대라 장착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긴 삼각대를 장착할 때 저는 매우 유용했어요 세 번째 방법 봉 형태의 파워뱅크 핸드그립입니다 울란지 bg2, 울란지 bg3 물단지 BG4. 연장봉 형태라서 촬영 장비로 굉장히 유용합니다. 먼저 BG2 모델부터 소개해드리면 위에는 스마트폰이나 액션캠도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는 이건 지금 미니 삼각대지만 긴 삼각대도 연결할 수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선호하는 파워뱅크입니다. 이 부품과 이 부품은 제가 따로 장착한 거라서 구성품이 아닙니다. 보조 배터리만 BG2 모델이고요. 크기도 적당하고 6,800mAh라서 장시간 촬영하는 것도 충분히 문제가 없어요. BG3는 무려 10,000mAh로 고용량을 가지고 있고 봉의 형태도 조금 더 길어요. 무게도 b g 2보다 2배 정도는 무겁습니다. 18W 출력으로 USB C포트 고속 충전이 지원을 합니다. USB 단자로 일반적인 충전이 가능하지만 C포트를 활용해서도 추가적으로 충전이 가능해요. 2웨이 충전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조배터리 하나랑 미니 삼각대가 구성품으로 주어지는데요. 고용량이라서 정말 마음에 드는데 생각보다 무게가 있어서 그리고 길이가 긴 편이다 보니까 휴대하기가 그렇게 용이한 편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런 일반적인 형태의 보조배터리보다 촬영용으로 활용하기에는 너무나 좋죠 이건 BG4 모델인데 이거 출시하자마자 제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컴팩트한 사이즈에 가지고 다니기 좋은 디자인이었으니까요 삼각대가 일체형이라 분리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은 좋을 수도 있고 아쉬울 수도 있는데 이대로 휴대만 한다고 하면 사실 큰 문제는 없는 거지만 내가 아래에 삼각대를 연결하고 싶다 하면 좀 아쉬울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죠. 저는 이게 분리형으로 나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컴팩트한 보조배터리는 작은 액션캠을 같이 연결할 때더 빛을 바라는것 같아요. 진짜 아담하죠? 보기만 해도 BG3하고 BG4는 사이즈 차이가 굉장히 크죠. BG4는 5000mAh로 컴팩트해서 가지고 다니기 좋고 활용도가 좋아요. BG4도 2웨이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각각 사이즈별로 장단점이 분명하죠. 아쉽게도 국내 정발 제품이 아니어서 알리에서 구매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스타일의 제품이 국내에도 나오면 정말 좋겠는데 언젠가 나올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보조배터리는 도킹 보조배터리입니다. C타일 포트에 바로 직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이죠 도킹스타일 보조배터리는 C타입 뿐만 아니고 5핀도 있고 8핀도 있어요 용량은 충분하거든요 이 모델은 4500mAh 이 모델은 5000mAh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실제 용량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4500에서 5000mAh가 울란지 BG4랑 비슷한 용량이에요 BG4는 아래에 장착을 해서 유선으로 연결을 해야지 충전을 할수 있지만 도킹 보조배터리는 직결 해서 바로 충전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저는 도킹 보조배터리를 되게 오래 사용해왔어요 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다니면서 배터리가 부족할 때잘 사용했는데 지금까지는 저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편하긴 하지만 아주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조심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단자가 고장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부족할 때에만 꽂아서 사용하고 배터리가 부족하지 않을 때에는 계속 꽂아두고 있진 않았거든요. 사실 장시간 촬영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짧게 짧게 컷별로 나누어서 촬영하시는 분들에게는 보조배터리 장착이 크게 필요 없을 수 있어요. 저의 경우 강의 혹은 인터뷰 촬영 그리고 행사 진행 프로그램을 촬영할 때 한두 시간 이상도 연속 촬영할 때가 많아서 보조배터리는 필수였습니다. 브이로그를 꽤 길게 촬영하시는 분들에게도 보조배터리가 필요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 영상을 보고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카메라가 아닌 스마트폰에 보조배터리를 연결하면 마이크는 어떻게 장착해야 될까 S10 시리즈같이 구형 갤럭시폰에는 이어폰 단자와 C포트가 모두 있어서 충전과 동시에 마이크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장시간 연속 촬영하면서 마이크로 동시 녹음이 문제가 없는 거죠. 하지만 지금 스마트폰들은 3.5mm 단자가 없어졌고 C포트만 있기 때문에 마이크와 보조배터리를 동시에 장착할 수가 없습니다. 갤럭시 아이폰 할거 없이 제가 알기로는 괜찮은 방법이 딱히 없어요. 갤럭시는 현재 삼성 정품 오디오 잭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다른 오디오 잭들은 호환성이 낮거나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이 어려워요. 아이폰은 애플 서드 파티 허브 중에 3.5mm 단자도 있고 충전할 수 있는 C포트가 있는 허브도 있긴 한데 제가 사용해본 건 마이크 녹음이 노이즈가 발생이 많이 됐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허브가 과연 있을지도 모르겠고 제가 다 사볼 수도 없는 거니까 삼성 애플 각각 정품으로 나온 C2 3.5mm 오디오 잭 어댑터 외에는 믿을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동시녹음만 포기하면 보조배터리 장착하면서도 영상의 음성 퀄리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따로 녹음해서 편집할 때 합치는 거죠 번거롭긴 하지만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유튜버들이 많이 쓰는 소니 TX650, TX660 같은 녹음기를 활용하셔도 되고 사용하지 않은 여분의 폰이 있다면 훌륭한 녹음기 대체가 될수 있습니다 이어폰 단자가 있는 구형 스마트폰이면 더 좋은 게 가성비 좋은 스마트폰용 핀마이크만 연결하면 바로 녹음 어플로 편하게 녹음이 가능하죠 근데 C포트만 있는 스마트 폰만 여분으로 있다면 오디오잭 어댑터를 추가하거나 C타입으로 바로 직결할 수 있는 핀마이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어폰 단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불편한 게좀 많아졌긴 한데 카메라가 좋아진 만큼 적응해서 촬영을 해야 되겠죠. 그럼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유튜브 촬영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